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.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말 운전 중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고법 2003나 11387 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초사실. 망인이 2002년 3월 16일 토요일 오후 9시 30분경 부산 영도 소재 앞 공터에서 피고 운전해 수용차에 타고 있던 중 피고의 운전 과실로 인하여 위 수용차가 바다에 빠짐으로써 이사한 사고입니다. 재판부의 판단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에게 주말에 직접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생긴 사고도 주말 운행 중 사망으로 보상한다고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체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선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.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복건대 일반적으로 운행이라 함은 운전뿐만 아니라 탑승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보험증권의 이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사항으로 주말 운행중 사망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운행중 사망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이나 망인이 잡히 서명한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가입담보 사항으로는 기본계약으로 운전중 상해 사망이 선택계약으로 운전중 상해 사망 주말 운전 중 상해 사망 등이 있을 뿐이고, 운행 중 사망이라는 기재는 없는 점.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보험약관에서도 상품의 구성을 기본적으로 운전 중 상해 사망과 비운전 교통상해 사망의 두 가지로 나누고, 비운전 교통상해 사망은 탑승 중 교통사고와 비탑승 중 교통사고로 나뉘고 있고, 특히 보험약관의 사고의 종류란에서는 운행중 상해를 운전중 상해와 같은 의미로 표시하며 운행중 운전중 상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,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,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사건 보험 약관을 배제한 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그대로 주말 운행 중 사망 등을 운전 중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탑승 중 사망사고까지도 담보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